Papa, <웃음> <웃음> <봐봐>, 기다려. 아, 기다리 <웃음> 아, 다리 <기다려. 웃음> <안 돼. 웃음> <앉아>. <웃음> 아, 아, 귀 아, 귀다리. 아, 귀다리. 아, 다 아, 귀 <웃음> <웃음> 아, 나못 견스 눈물 나. 뭐 나. <웃음> 여기다 여기. 아 진짜 눈물 나고 아이고. 아니, 나. 여기 아이고. 여기다 있고 여기. 앉아. 앉아. 날려. 아 아니야. <웃음> 앉아봐. 기다려. 앉아. 옳지. 자, 여기. <웃음> 아무것도 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 자.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자 맞춰봐. 야, <웃음>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자 야, 자. 야, 야, 자 우 와, 왔었어 앉아! 앉아! 와, 와, 기다려, 기다려. 와, 와, 제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와, <웃음> 앉아, 딸려, 제대로 하는 거야. 자, 돌려봐. 중간, 하하 마지막이야. 이야! <웃음>